oh so oh According to the 드디어타 QSC가 다 형이 욕하는 거는 빼고 찍어 그런 건안 됩니다 저번에 옛날에 대회하는데 공부서를 나다나 욕을 했는거야 그래서 전화와서 그것 좀 잘라주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얘기야 우리 얘기잖아 자르는 건 됩니다 들어보고 자르는 건데요 오래 <놀람이> 들려고 <놀람이> <놀람> 내년에 한번 해 봐라. 내내. 까도 이 불통 가져 같이 아니 계속도 놀러 왔습니까? 저쪽뭐성주영하고 성조영은 또허는게좀내 그게 좀 아니. 그정차도 우와 있어가네 과 1대0으로 예수구미가 철설대가발송니다 현재 1대1입니다. 예수구미와 종로, 네, 일반로 40대입니다. 1대1 우리로 <목소리> 1대 <1으로> 왔니아 <목소리> 우리로 <1대 1으로> 와 <목소리> 가자 <목소리> 가자. 이길라고 하는 건데 이대현 친구. 우리가는 대리도 좋대. 그러니까 이강인 좀 어떻게 좀 해봐. 유튜브 알람 빨로 와갖고 막 이강인 저거도 보는 재범이도 영상 계속이못한 뭐야 어? 아니야 아니야. 친한 괜디 판독. 아 판독 됩니다. 돌리 보세요. 핸드폰는로 아 지금 위에 카메라 있습니다 근데 아, 아, rat... 위에 카메라있어도 안돌려봐 카메라에서 위에 있어? 여긴, 실시간 말고 다른 실시간도 있습시고야실시간좋 沒有不有 no, no, no, no, no. <목 Kos> 아 <알아. 웃음> <웃음> 가. 이거 좀 해봐, 이거. 아, 왜, 이거 좀. 고라어 하세요. 안됩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 어, 이거, 이거. 체육계, 이바 가만히 있어. 선님 인을 봤는데 아, 잘 샀다, 인. <목소리> 아니, 유튜브 님, 유튜브 님, 아, 니 아, 웃이야 님, 아, 유튜브 님, 유튜브 님, 아, 유튜브 님, 아, 유튜브 님, 아, 유튜 님, 아, 유튜브 님, 아, 유튜 아, 우셔 아, 아, 유튜 어. 아, 아웃이야. 아, 아웃이? 아, 아, 아, 아, 우셔 아, 우셔 여섯 명이 맞아. 여섯 명이 맞 아, 면서 <이제> 밀수. <6명이> <웃음> 아니 내가 뭐 밀수할 일이 뭐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럼 동네 총파 때나 매스쓰는 게 아닙니까? 이 아니 나 사람 아니냐? 우리하고쳐갖고 나는 내가지주시는 좋은 편이라니까 나야 그럴 수 있어 나이셔! 영진이 응원했어 나이 정노 강노 강노 강노 강노 강노 정노 강노 강노 강노 강노 강노 강는강 여기 호텔구미봉단이니 구미봉단. 구미봉단. 대구 옆에 봉. 자!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정 정국! 정노정노정노정노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정정 아 술에 가고 술에 이고술 가고 수에가올려에 가고 술에 가고 술에 가고 술에 가고 술에 가고 술에 가고 어에수고술고 20만 고가 졌어. 에가에 가고 술고가가고고가고가 아 근데 징량이 한좀 간다니까 근 명, 이거 가면 열심이어어어저 형이 지금 자꾸 이없에서다리 안가셔서 그렇지 아재연가 없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좋네 아 진짜 좋시때에재이 보시죠? 이렇게 재가어요 아 진짜 네. 안됐야이 네. 네. <웃음> 저 애정 재이 이게 더좋이가게 <놀람> <놀람> <놀람> <웃음> <놀람> <놀람> <웃음> 상도 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웃음> 오늘 실력이 많이 늘었는가이 <웃음> <웃음> <이래? 와>, <웃음> <아니>, 오늘 술렇안늘어술안어술안늘술술안술어 그게 얘야거이얘야거이영 아니... 3차에 비가 또 부슬부슬 오네 3차 갑시다 <웃음> 우리 먹고 어쩐네 <웃음> 먹겠는 건 아니고 수록뽕바에 서 먹었죠 물어 봐야 물어! 물어! 차승주 차승주 승주승 황아영다시아황다 짱. <Gonzalez> <don't> 현재 40대분 결승 9대7로 정노가 2점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 속만 1대0으로 S9가 첫세를 가져갑니다. 현재 대부분 나이가 아 50대인데 지금 4 0대분 나왔습니다. 대부분 우승이 만져요 <that> 50대죠. 정가 예, 역사를 네, 새로 씁니다. 제게, 제게. 야, 대단합니다. <heir sew> 저 괜찮아요. 저야 나도 추워. 원을응원지아지 알고 야지 너 좋아. 너무 야. 신주려, 신주려, 신주려, 뭐, 신주려, 뭐 돼. 아. 안해. 아아 네, 아 맞지? 오케이. 이기고 있어. 야, 아 제주 종가 어디 있어? 맞으아야 자, 제거 마, 제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 가자 아예 예십오 <�range> 황! 욕스러워 있 아이고, 아 자! 아이고 아! 그 아! 아! 아! 데 그날이 있어야 니까아 맞습니까? 원래 저 정도예요 와... 그날개파리그날막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공이 <웃음> <고기> 안 보였대 비도하고 도 술도 최고 아자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다 아직 걷기 거는 이제 이제 이이아이 2 0만원 t to see you rather 수 h a 거거든요 기계 t over to my i 유튜브 y 고 있으면 한번 돌 o 보고 o t 그렇게도 해봐야 o two, two, two, two, two, two, two, two, 가자 가자 가자 자,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1이고1이고1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고고 아이고. 아이고. 아1고 아이고. 아 보였는데 요번에 페리 써야 되는데. 어. 자 보였죠 보였죠. 넘니다 자, 조금 넣어. 자 안전하게 주고. 아. 자예스곰이 공격. 아 받아내네. 아, 쉽게 받아내네요. 자 다시 비. 아. 됐다, 됐다, 됐다. 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인가? 자, 굉장 좋습니다. 승 수비하나, 승비하나 자, 자, 자, 자, 자. 앞에. 자, 13대 12. 13대 12. 종로가 1점 앞서고 있고 예수고이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13대 12. 자정말의 아 응원이 대단해요. 역사를 오. 새로 가져 가져 쓸 것인지. 가자가자 가져 가져. 성공. 받아내고 한번더 공격합니다. 자. 어 자. 오 참이다. 오. 파자 찬란, 찬란, 찬 자! 자14대 12, 강노가 2점 앞서고 있습니다. 14대 12, 매치 포인트. 14대 12, 매치 포인트. 강로가 2점 앞서고 센트 소포 하나, 레스코가첫 센트를 가져왔습니다시 야, 끝내자, 끝내. 강노에 어, 끝내자. 어, 어. 잡았다다14대 14. 14대 14. 아 잘했어. 집중력 좋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점을 아 가지고 할 것이 14대 14. 점으만 앞서고 있습니다. 14대 14. 대 13. 야 구미현 씨, 정로저 씨, 야사회이 정로 우원한다 정로, 아, 사쟁이우 정로 우원한다야물좀 갖다 주고 아, 아니, 물 있어요. 아 물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못한 너무 없 이거 조식 물인데. 아니 물을 안 갖다 주니? 아, 물이 있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네. 봐, 나 이렇게 가야이석저보 아, 기 타는데요. 응? 원석 근데 원보 뭐, 잘해. 저깜이 아, 원래 저런 거 한다는데. 정말 아니, 거 잘한다는데. 아, 게만대 한다고 아니, 저 정도로 잘하지 않았는 같은데. 자꾸 잘한다 원래 잘했어 뭐. 아 잘했어 옛날에 <웃음> 하루 한개 왔을때 그때는 좀백팔나가고 근데 오늘은 가원인이해고어제가야어제는 내가 공중료렸어 내가 <웃음> 새벽, 새벽, 새벽 새벽 새벽에 멘탈 <웃음> 질를보 <지를 보네. 웃음> <웃음> 아니 저거 금우리고저리하자다자고저 저품 뭐야 아, 너무 그러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 5번. 와! 야, 자, 전노가 역사를 자, 이게 아니, 이제 세트 코화 1대1인데, 끝난 거마냥 자, 세트 코화 1대1인데, 끝난 거마냥 응원을 합니다. 아. 자, 종로가 역사를 새로 쓸 것인지, 세트 코화는 1대1입니다. 아니, 우승을 했는 줄 알겠습니다, 눈들을 보면. 갑자기 일을 쓰더니, 오, 맞습니다. 산대 까지 간다는 게 아, 40대부하고 아, 뭐, 가면 뭐,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아. 40대부와 50대부가 지금 붙은 건데. 아 그렇죠. 아, 40대부와 50대부. 그래, 감독님 지 종로의 우수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50대부입니다. <웃음> 형, 우수비도 거의. 일 년만 더5 0이야아나와자 <웃음> 반백살 살았습니다. 대부분 반백살 대부분 늦게 살고 지금 4 0 대부와 경기를 하고 있는 정로아 대단합니다. 야 이걸 잡는 거야. 붙잡을 자를 회장이 순영이가 이번에 순영이 거의 미쳤습니다. 저좀더실력 분명히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자 정노가 이제 전부 <전북대에> 다 제패합니다. 자신을 <웃음> <웃음> 몰려보고. 이제, 다 이제 다 그러면 주는은역순예요수성은 40대가 맞는지. 50대가 맞는지. 4 0 시대가 니다 가야, 가야 돼. 저치7번지에 아 <웃음> 50대 없어요. 91번지로 받으시면 됩 대단합니다. 내가 종로에 김떡건 됐나고 이로아 뜬금없이 갑자기 5 0대가서자연한코이못 했었는데. 아, 작업밖에 못 했잖아. 차라리 40대가서 순상하는게나것 같아요. 5 0다부터다기 얼마나 이트리는데 자, 세트소고어1대1 40 대부 결승전 종로와 예스이 자, 세트소고어1대1 음. 종로와 음. 예스미 정도는 우수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반백살 이상 살았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예요? 아, 50 넘으면 반백살 이상 살았다, 어, 그렇죠? 네. 반백살. 네. 아, 이런 걸또 모르시는 거 아니네, 단어들은. 오래 맞대지 마세요. 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반백살 이렇게 40분 이상 모르네. 저는찰 사람들이도 몰라요. <웃음> <웃음> 안 좋아졌죠 아파트 폭락설뭐 전국이 지금 폭락 중이 사실. 자, 50% 이상 증가하었으니까철거되몇년 아, 네. 가죠? 네. 어, 한 5년 가죠. 네. 어, 네. 네. 전국 전국 가면 5년? 예. 년부터 5년간 5년 올라 올라가지는 않을 요 펜도를 좀 하면서 이제 상승 조금씩 음. 거래가 좀. 그래서, 큐티비를 보면 나와요. 큐티비가 t v 많이 다가 그거에 대한 또 제가. 지방 막을 타아이되는데 잠깐만요. 음. 뭐, 넌트 네. 타울은 근데 서울이대래가좀제주도나 되는 게아라 아, 아요맞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전세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피가 못한다고 경북을 가지고 공급을 가고공급도 받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고 아, 급을 아, 고 인구를 주고 아파트를 그렇게 많 치는 건가데 인구 기능으로 큰일이 없고요 금리 상승은 1차짐으로 2번째는 아파트 단가가 너 높다는 거예요 전국일반고, 김포대학교제주제시원김대표작책서는경기진행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제시원김포대학교 김보석 대책조나 경기진행으로오시기 바랍니다. 안 <웃음> 나이스! 나이다 어, 아, 아, 이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1대이스 나이스! 나이스! 1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잘안 들려. 저정요 제가 저라 가지그에 왔다, 왔어! 왔어! 으아! 졸음을 짱! 아프리종 서울에서 보면 빙과 비슷니까 이거. 좀. 야, 술를주라고 이게 삼국가라고 그러는 거 우리 여기서 먹으 끝내. 야, 니까지 가 아우그맣게 내게 이 방송 이 쪽에 배구 하고도 뭐 봐야 되고 종구 하고도 뭐 봐야 되고 그래 여기서 같이 먹가 끝내 한번 찢어야 되는 종야가라 아니... 음... 부터가 모라 라 모라 모라 뭐라우하면우리라 상금 내고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고자 굳자 굳자 굳자 굳자 굳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랬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니 그랬더니 그아니 그랬더니 아니니그로니 그랬더니 그 그랬더니 그랬그랬더그니 일단은 기다려봐요. 우도 가고, 아니, 그리고 아, 종로 그 옛날에 피코가 나니네정종는 자신이 고여 아유, 내가 남한테는머리도정 정로로, 종로는 동거하아 응. 응. 이시경에. 근데 준비해서 50배분은 안되겠다 우리가? 이 나, 나 되겠다, 우리 우승하면 아, 이이이0이오 아, 이 아, 이 받아, 40대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 거기에 더 있어. 리아에요서 제주도 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력 전력 빡다 했잖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와, 블 뭐, 아, 뭐. 어, 뭐. 가는 거야, 이거. 자. 아! 아, 쟤는 데 우리 래 자! 이팅 아 자! 자, 대국킬러 양녀우 가자. 자 5대 6으로 예스 구미가 일찍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 스프하 1대1 됐다. 오늘 아, 아, 네. 많이 먹습니다. 야배트로 오늘 나, 진짜 네. 그저 촉촉합니다. 네. 6대 6자정로와 네. 예스 구미 6대 6 세트 스포 1대1 아니 네. 형님 더 물어요. 자, 아이 하고 정로 아니 그야 이고왜 하고? 그 하고 정로 하고 있고 저기 조만 잠깐만 잠깐 아, 까네만 그러니까. 만이이 하지 말고 그냥 응원해. 아, 그만 오, 진짜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아 한 병에 세 병에 지금 부르고 싶다. 여보. 야 아무것도 안 봐. 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때안거 이거, 이당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아 이거, 도이고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만, 그만 어? 똑바로 하라고 있어. 그진동을 해보니까 안 돼. 오늘 면어게스지 내일까지 있겠고 형님. 권영수가. 어, 그건 아, <웃음> 아니지. 고봉도 선생님. 루 화이트! 형님. 아. 회장님공일정에서 아. 정 o 정 t 정 n 정 c 정 d 정 n 정 k 정 o 정 k 정 o 정 t 정 n 정 c k d 성 n t knock, don't knock, don't knock, don't knock, don't 는데 o c k don't k n <웃음> 자 8대8입니다. 현재 결승전 4 0대 결승전 정로와예에정입와이스서등라고잘로와이 이제 끝나야 이제 일밤도 아 팔대구 종로가 1점 앞서고 있습니다. 팔대구 1점 앞서고 있는 종로. 합패대 9, 결승전 자, 종로는 우수비마제외하고 대구는 군고 안나려 오시지 않아요. 역야야 우리 찰리. 아 나이스. 어, 그래, 병식 맞방해가.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고이 어머 이분이 결정한 거죠. 예어 아, 병수야 화이팅! 강경! 강님 야, 시안농이라대한민 진짜 웃기어 아, 원래 이게 아, 우리 건강목과 예상 자하 걸지아 건강했구나 아기 걸린다 입이 걸려 가지고. 아 걸렸어? 괜찮아 괜찮에너무 사람은 옷이 얘가 뒤집은왜 가자! 가자! 주세요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어디서? 미쳤다고 아, 핸드폰 대기자 따라 봐줄 핸드폰은? 무드 페이스카 분들 돼? 괜히 뭐도 신기 페이스카도 모르고. 음악이야, 음악이야. 절기 있다 하니까. 네, 네. 저 가고 있어요? 확실해. 어있 아니, 까기 바운타야 말아 아니, 이거는 저거는... 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조금 그 화가 라인 소리가 나는데 라인 탁 치는 소리가 나는데 지 나간다. 아, 으로안 돼, 공공들 아니 오늘 제주랑 야 뭐라 뭐라 하 라인상에 딱는게 이제 이제 편들어 지인아니 아마도. 아정답이지안 봐. 이정답이지안기정답이지 아니 지나간다면 라이었다 가자. 어. 아우 음 거기 쉽 됐다. 아기 아아 김병수 할때 도시 몇 신지 할자끄자로끄이이빠가이 빠이 빠 자, 어, 오산 시청 팀 대표전에서는 일단 이 진행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은겠다 맞추잖아. 한대 먹고 가겠다. <웃음> 아, 씨거 이거 아, 이또도고줘 이거 내려고잖아지나아형이러 차마차마 맞아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좀발 하여 이거 비쌀 거예요 잔다 아 멀리 어, 빼아라나아나아하아아아아 <웃음> 자왜 갔다 <웃음> <웃음> 예수 구미들 종로 14대10 종로가 4점 어, 앞서고 있습니다. 대 어, 바랍니다. 전부 1반부 결승경기 2꽃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대학교 제주 제1시 1 자, 결승... 40대구 결승전은 예수금이에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종로와 예수금이 15대 10으로 종로가 <웃음> 우승을 가져갑니다. 4차례 가서 할 거야. 야, 백진아. 야, 종로인이면 150만원 걸어놓고 갈라켰더만 척겠다. <웃음>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커나봐라 <웃음>